와 여러분 이제 리오크가 나오는데요. 이 크기가 좀 진짜 커요. 이렇게 보시면 와 손가락 하나보다 더 큽니다. 오! 진짜 와 스쿼트라고 역시 빵이 다르네요. 박력이 달라요. 덩치가 더 크네요, 확실히. 그쵸? 확실히 덩치도 크고 그리고 헌터들 말로는 이제 머리가 좀단해다고 하는데 좀더 크겠죠, 이게. 제가 간체주 리오크가 한 마리 더 나왔는데요. 와, 진짜 스쿠시인데 스쿠시 지금 세 마리 입니다 스만 나오고 있네요 지금 와 리오크 안컷이 이제 등화에 날라와졌습니다 자 여기 이제 헌터 분들이 되게 여러가지 생물들을 찾고 계십니다 나무에 뭐가 있나봐요 계속 찾으시는 거 보면 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와, 여기 지금 리오크가 나오는데요 와수시인데도 무슨 이렇게 큽니다 지금 머리가 진짜 외계인처럼 생겼는데요 저 이거 보세요 엄청납니다. 이 친구가 용머리였지 자 리오크 안컷입니다 엄청나게 크죠? 제 손과 비교해도 엄청 큽니다 얼굴은 또 되게 외계인처럼 생겼어요 자, 여러분들 이번엔 체지패턴 리오크를 좀 보여드릴 건데요. 일단은 요게 체는 수컷입니다. 저는 꺼낼 자신이 좀 없기 때문에 일단은 이렇게 통에 들어있는 체를 보여드릴게요. 리오크가 이제 수컷은 머리가 좀 작고, 오! 그리고 이렇게 좀 몸통이 좀 짧습니다. 이제 암컷을 좀 보여드릴 건데 여기도 암컷이 들어있거든요. 근데 이건 좀 보기 힘드니까 투명한 통에 따로 담았어요. 진짜 보시면 외계인처럼 생겼어요. 엄청 외계인처럼 생기고. 머리가 수컷보다 좀더 크고 몸이 뚱뚱한 걸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대충 번이어로 좀 재볼게요 한번 이렇게 옆으로 좀 해서 번이어로 대충 재보겠습니다 대략적으로 한 7.5 정도 나오는데요 대충 봐도 못해도 7cm 못해도 7cm 이상은 됩니다 와 여러분들 막 귀뚜라미인데 이렇게 큰 귀뚜라미가 막 들판에서 뛰어다닌다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이런게 막 육식성 귀뚜라미가 막 뛰어다니면 저같아도 무서울 것 같아요 진짜 그리고 이 리오크는 투건으로도 또 유명한데요 일본에서의 충황전 그런 곳에서 이제 리오크를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막 투건도 하고 이제 여러가지 하는데 진짜 이개츠가 엄청나게 센걸 볼 수가 있죠 거기서 자 여러분 이제 이개체는 용머리여치라는 여치인데요이개체는앙컷개치입니다 산란관이 여기 나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요. 한번 열어서 보여드릴게요. 이 개체는 그리고 그렇게 따납지가 않아요. 되게 안전하고 그리고 뭐 별로 뛰지도 않는 그런 개체들입니다. 이렇게 좀 되게 어두운 걸볼 수가 있고요. 머리를 보시면 이제 리어크보다는 덜해도 그래도 꽤 짱짱한 턱을 가지고 있습니다. 자 여기 산란관 보이시죠 여기. 5, 이게 이제 산란관 인데요 와 계속 온다 이거 이개체도 그렇게 작은 사이즈는 아니고 한 5, 6c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7cm? 5, 6cm 네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용머리 여치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이 가슴 쪽에 엄청난 수의 이제 가시들이 돋아 있는 건데요 이걸로 이제 자신을 보호하고 보호가 제일 크겠죠 네 그런 걸 하는 것 같습니다 와 여러분 지금 이제